브라설! 무슨 소리야, 지금? 아, 차갑겠다, 집이. 근데 어디, 잠깐. 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. 그니까! 왜? 네. 네. 어? 남자는 고양이 약간. 어? 왜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<웃음> 어? 아, <웃음> 짜란! <웃음> <웃음> 제가 오늘 멸치와 보라미를 위해서 핏을 사왔는데, 야 너.. 어머머.. 수고를 부르 어떡해 뭐. 너네 수시시시실 대구다 한다 대구다 나다 따라리라 대구다 한다 불어! 소마어 그래. 수원을 불어? 수원의 날에 가! 시너 복권 당첨 아니야 어차피? 어 맞아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? 한 병이요 두 병이요 두병 각자 알아서 적당히 따라서 마시고 어? 각자 따라서 먹자요아 아니 아니 술 식으면 안 돼요 나는 그냥 개인 플레이 어우 무슨 소리야 이게 윗사람이 먼저 따라줘야 되나? 너몇 년생이냐? 아니, 너 심혈이 안아 맞다 맞다 맞다! 아 야 따라!! <웃음> <웃음> 우뚜언니가 사진 <사신> 잔때람 <웃음> is back 우뚜 is back 멸치 is back 일단 짜해가지 얘들아 전환에 수고 많았고 우리 <웃음> 멸치는 살찌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베람이는 살 뺐다가 다시 찌느라 고생 많았고 <웃음> 짠! <웃음> 술 먹고 안주먹는 애술 먹고 물 먹는 애 근데 나 원래 술먹거때안 먹어 근데 그럼 살 빠져 살좀 빼면 안돼? 나는 너 오늘 내 계획이 다 틀어졌어. 나얘 오늘 감량식으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만 먹으려고 하는데, 제 화장실 간 사이에 단차 뺏어먹고, 배추리알 뺏어먹고, 미역국 그냥 뺏어서지가 먹고 있고. 언니, 왜 저는 그거 안 줘요? 넌 없어. 미역국? 없어, 그런 거. 너 진짜, 내 앞에서 너무 피해서 먹으려요대단하 <웃음> <웃음> 이거 최5의 해였죠. 다이어트를 성공한 음. 한 해였기 때문에 그렇다. 음. 성공을 했구나. 맞도 증명했잖아. 또 2000, 2020년 1월에 몇 킬로였어요? 아 그때는 34, 3 5였죠까헐 대박. 그럼 저도 지금 그거 7kg? 응, 8kg? 응. 그것도 대단할 거야 올해 나는 그게 큰수업을라 생각해. 근데 언니가 에이. 진짜 멘탈 관리에 한한해을구어주셨죠 내가 멘탈 관리하느라 진짜 내 멘탈이 살살흘렸다 <웃음> 진짜 샐러드 싫어요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누가 술 먹을 때 샐러드 풀 먹어. 배는 <웃음> 거무시했어 <걔 놓고> <웃음> 체중과 건강에 대한 내년 목표. <웃음> 응. 그런 거를 살면서 생각하고 사나. <웃음> <웃음> 그니까 너가이 60... 야. <웃음> 근데 언니 제가 이제 건방지게 들리겠지만 어. 58이나 어. 60이나 62여도 꼭 봐줄만은 해요. 여러분 이렇게 골격이 타고나게 태어나면 나이가 들수록 얘 지금 10년 뒤에 저는 안 봐도 그냥 뻔하거든요? 금방 근데? 저는 몸에 비해 얼굴살이 되게 없는 <웃음> 편이어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차라리 살을 빼고 얼굴에 지방을 좀 넣을까? 아니야 너도? 자연스럽게 요새 no. 자연스럽게 넣어줄게아 그럼? 음. 일주일 내년에 목표가 뭐야? 저는 1kg 쓰는4 8 네. 가슴으로 할 거예요 네. 오! 그래서 다시 운동을 한 다음에 바디 프로필을 찍을 기회. 아직 그... <웃음> 망했어. 아직 망했어. 아직 망했어. 아직 혼자 먹었어요? 어. 미쳤나봐. <웃음> <웃음> 아, 우리 그냥 진짜. 같따라한것 같아, 너네. 망대야. 망대야. Thank you. 괜찮아. 너네가 살면서 나중에 출산을 하고 싶어? 전안할거예요 진짜 퍽 근데 그리고 저는 아기를 응. 낳아서 잘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어때? 너는 나이 거니? 어 발에 땀나 <웃음> 아왜 갑자기 <웃음> 진짜 더워. <웃음> <진짜. 웃음> 여기 정 <웃음> 아니 오빠가 켰지 내가 껐는데 어? 구웠어요 <웃음> 켰어 안 켰어 브라설 무슨 소리야 지금? 나는 안차갑다 집이 근데 어디 잠깐 남자는 원래 좀 차게 있어야 돼 그니까 왜? 남자는 어. 고환이 약간. 아, 어? 고환? 언 언니, 아, 아, 아, 언니 언니. 언니, 언니. 안... 남자는 <웃음> 중요 부위가 굉장히 <웃음> 그 온도 자체를 좀 낮게 유지를 해야지 <웃음> 건강한. 아아 아, 재밌어. 맞아. 자 그럼 다음 토크 주세요. <웃음> 인연이. 아, <웃음> 뭘 그렇게 잘 못했냐? 어 잠깐만. 아두 손을 맞네. 맞네. 건방져 가지고 아주. 아주 엉덩이만크는 다야. 재밌었다 오른, 오른쪽도 해놓고 <웃음> 진짤이 없야 <영어>. 부럽냐? <웃음> 야내 커리어에 피해가는 거 상관없어 난 진짜 상관없으니까 너만 생각해 네 몸만 생각해 내가 다 서포트 해줄게 막 이러는 거야 생년이야 <웃음> <웃음>